매니님 금방 또, 뭐, 찾으러 갔는데. 또 나야? <웃음> 저, 저, 저, 그래. <웃음> 오늘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 좀 힘이 없어서, 가지고. 힘이 어, 힘이 없었어가지고. 이게 이게 조금 시나가면 이게 굉장이또것서 음. 음. 아. 아침에. 마에안 들어서 밥을 안먹고 아, 어떡하 아. 몇 시간 주무셨어요? 네 시간. <웃음> 지난번에 네 시간 음. 주셨어 <웃음> 그때는 이제 밥을 먹고, 아, <웃음> 먹고 아, 밥을 안 먹고. 아, 아, 거 듣는 거 듣는 거다 그냥 아니 가사 처음에 딱 캔디를 먹고 뱉고 들어갔는데 어머. 그게 걸려가지고 처음에 가사가 어. <웃음> <웃음> 아, 네, 아, 뭐, 아, 네. 아 진짜요? 아, 아, 저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다 알고 있어요. 저는 한 3개 정도 틀려서 회식할 때 내야 된다고. 어이 아 <웃음> 그날이었어. 아 어, 어. 근데 연기가 더 좋아졌어요. 아, 네. 노래도 조금 다르던데요. 그, 아, 애드립, 애드립 그거 네. 회색 도시. 콤보를, 좋았어요 <더> <웃음> 여유있으신 네. 우 대현이 다상는것서 너무 좋아요 네? 그 뒤에 거미장 미장 착화드려요 잘, 잘 생겨서요 저는 좀거 저는 거, 줄을 거. 줄을 <웃음> 거. 네. 끝나고 빨리 필인 준비하고 해야지 이런데 아, 니안하 아니요, 아니야 재밌어요 노래야, 능력 있으신데 <웃음> 네. 네. 재밌고 하루하루 할 때마다 다섯 번 정도,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 발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에서 다섯 번 아니 공연 음, 전체를? 에아니 네? 전체 공연 전체를? 요 공연 전체에 시작할 때한네번에서 5번 음, 넘어갈 때더늘수 아. 있다. 5번 하시니까? 지금 이제 딱 때쯤에 끝나는 거죠. 변해지고 음. 할 때쯤. 메이크업 시간 얼마나 걸려요? 그냥 좀 그리고 30분도 안 돼요. 네. 여자분들 보다는 시간. 이거는 처음에 해 놨다가 점점 퍼져요 <웃음> 그래서 팬더는 약간 약에 아. 취한 사람이 되어 가고 있어요. 아, 되게 웃시는데마르습니까 아마셨어요. 근데 가장 가장 좋아하는 좋아하시는 대사나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으신지 생기셨는지 처음에 들어갈때좀큰 말아 그랬는데. 대사 연습할 때 하나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캐릭터 어떻게 하지? 야이 새끼야. 이걸 하고 들어가요. 그걸 해야 약간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게 나와서 <웃음> 어, <근데 굉장히> 힘들었죠. <웃음> 너무 자연스럽던데. <웃음> 일상 같은데? <웃음> 일상이다. <BBQ1> 거의 일상이 <웃음> 거의 일상, 거의 <웃음> <kanssa>. 됐죠. 그러니까 <웃음> 그거 <웃음> 하는 대사가 야이 새끼야. <웃음> <싶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가장 음. 특별히 남는 장면은 폴리 <웃음> <웃음> <웃음> 아, 네. 그때 음. 아니, 맞아요. 아, 맞아요. 그때 눈물 나죠. 아니 안 가? 맞아요. 울었어요. 어, 그죠? 어, 어. 그 누나가 주연이 올라가는데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음. 맞아요. 눈을 보면 이게 렇 힘들어요. 그래서 음. 이미 불쌍불쌍한 게 누나는 연기 때마다 매해 차두번 연속 있어도 똑같이 음. 그 감정을 그대로 살리는 요 그게 음.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음. 사회는 로무 성공하시네요. 같이 네. 네, 같이 슬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음... 그걸 업로르는 장면이어서 그럼 빨리 나와야무대에서 <웃음> <웃음> 빨리 나와그 <나와줘야지. 웃음> <웃음> 다음에 월치를 아까 대사도 요 아... 가아니요 대사... 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사실 그게, 그게 어, 제일 웃기데이 어, 이거 새끼야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웃음> <웃음> 다른 거는 별로 막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낼 만한.. 딱 튀는 게 하나밖에 없을걸요? 새끼야 어, <웃음> 그게 제일 많이 튈걸요 아마? 이두시가 <웃음> 싫다 노래요? 아, 이두시가 싫다 아이도시가 싫다 그거보다 이제 <웃음> <웃음> 제대로 고필 이 도시가 싫다라는 말은 참 좋긴 한데 네. 연습할 때는 아, 이 도시가 싫다 이걸로 연습은 안 해요. 음 그러니까 텐션 올려야 돼서 음 <웃음> 음 이런 말도 좀가려해야 되나요? 대사로 생각하면 폴리가 네. 제일 네. 좋아하는 좋아. 그런데 네. 네. 연습을 할 때는 그걸로 하고. 처음 시작할 때 그냥 그걸로 하고 나머지는 폴리를 외치기 전에는 연습을 하면 안 돼요 목이 상해요. 아. 아. 근데 그거 음. 할 때가 가장 매력 저저 개인적으로 절기를 하다 보면 너무 매력있더라. 목이 상해요. 음. 네. 너무 상해서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음. 노래할 때 조심해요. 음. 금년 금년초인데 아, 예, 저희 금년초로 나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담배로 하다가 담배로 음. 했는데. 참아요죠 어렸을 때 지금은 안 하고요. 네, 지금 지금 잘 하고 있죠. 부모님 앞에서도 담배 피웠어요. 거기서 무대 위에서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 앞에서 담배 피우거나라 생각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잘 빨지도 못하게. 엄마 아빠가 보고 있을 때. 근데 좀 건조해져요. 피곤하면. 그래서 안에가 막 하고 막 그래서. 근데 그냥 그냥 하면 상관없어요. 음. 시간 내주세요. <웃음> 네. 짧게 하라고요. 너무, 너무 감사하게 오늘은 수고하셨어요. 사진 다 같이 찍게 <웃음> 돼? 그럼 사진 다 같이, 다 같이 찍어요? 사진 네, 네. 네. 한장 <웃음> 찍어도 상어요 네. <웃음> 같이 사진 한장 찍으시고.